모르겠는데 우리 다이브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. 우리 소감 못뭐 말하는 우리 멤버들 음. 어, 뭐 좋아요 이상우리면네 이렇게 음악중심 1위 할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다이브 여러분 감사합니다. 남은 무대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. 맞아요. <웃음> 맞아요. 어제 그 뮤직뱅크 1위 한거 다혜분 축하해. 다혜 때딱그 전달 해주셨거든요. 맞아요. 너무너무, 너무너무 놀랍, 맞아요. 너무 맞아요. 너무 너무 너무 놀랍고 너무 잘 보였어요. 너무 기뻐했 직접 전달해주고 싶었는데. 네. 그니까 너무 아쉬웠어요. 저희가, 너무 저희가 너무 다음에는 꼭 제가 직접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그리고 오늘 막정심 1위도 우리 아이브 멤버들도 그렇고 우리 다이브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제. 이뤄낸 결과니까 둘다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니, 아니. 레이 효인가 <웃음> 네. 어제도 뮤직뱅크에서 1등을 했고 오늘도 이렇게 음악 주신 1등을 해가지고 진짜 너무 가지고 행복한거에요 네. <웃음> 진짜 다해브덕분에 이렇게 많은 1등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연말 무대도 남아있어서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첫눈이 왔잖아요 <웃음> 아, 맞아요. 저 눈도 좋아하거든요. 지금 쌓이지 않았어요? 너이 좋아요. 바깥이 흰색이에요. 아, 여러분 꼭길 조심하시고 음전 네. 조심하세요. 2021년도 끝이 나는데 마지막까지 그리고 2022년도 아이 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